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또 인터뷰 컨텐츠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신혼집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웃음> 어, 이제 긴말 하지 않고, 이 인터뷰 내용에 다 이제, 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누구신지 이런 거다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흔찬학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정림건축, 도시건축본부에 재직 중인 AD1 조영경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구독자로서 이제 영상만 보다가. 네. 한 4년만이죠. 아. 네. 네. 4년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5학년 제졸업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현찬님이랑 이제 나왔던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좀 이렇게 선한데 네, 설계실에서 <웃음> 네, 설계실에서 했던 그 네.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네. 또 시간이 참 빠른 게 없습니다. 약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좀더 나은 얘기를 이제 나누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지만 저희는 사실 원래 사적으로는 그쵸, 자주, 뭐 자주 보고 주기적으로 네. 보던 사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그쵸. 오늘 주제가 뭐 제목을 보고 오셨겠지만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는 그 정림건축에서 도시건축본부에서 신도시개발 검토, 연구, 이제 주거 설계까지도 다양한 일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입사 때는 그 그러니까 주거본부를 지원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공주택 현상 설계, 거기에서 이어지는 설계를 주로 하다가, 어, 현재 도시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 팀원들과 함께 그 도시본부에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네. 이게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그쵸, 그쵸, 그 네.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도시 조사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신도시 계획 중에 그런 입체 도시 공간을 계획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음. 또 이제 병행하는 프로젝트로는 부산 쪽에 이제 주상복합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심의 단계를 준비를 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지만 네. 설계를 한 사람으로서 도시를 한다는 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입체 도시 공간 설계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네, 네. 그 당연하겠지만 이제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하게 되죠. 기존의 이제 도시 설계 방식은 이제 도시가 먼저 구축이 되고 네. 토목이나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참여를 해서 도시가 먼저 구축된 상태에서 거기에 설정된 토지 이용 계획이나 지구단위계에 따라서 건축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어, 되어 있는 구조예요. 현재도 그렇고. 음. 근데 도시가 먼저 구축이 되고 뒤에 따라 나오는 이제 건축 설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그 입장이 편향되거나 또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음. 기존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불합리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초기 단계부터 도시와 건축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네. 그 좀더 완성도 있고 음. 살기 좋은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초기 단계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건축 설계 인력이 참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더 면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의 일환으로 건축 파트의 일이 입체적 도시 공간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돼요 도시를 만들기 전에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 도시와 자연 환경 또 이제 도시의 골격을 이루게 되는 보로 네. 하천이나 이제 음. 그 레벨 관계 표고 같은 것들 네. 또 이런 토목 공사나 교통 설계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신도시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인구 계획이나 필요 시설의 용도와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 전 단계인 토지 이용 계획 작성을 할때또 지구 단위 계획에 건축 설계를 이제 미리 검토를 해보고 그것들이 합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먼저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과정 또 이어지는 결과를 함께 만들려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건축이 되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새로 생기는 그 도시의 전반적인 밀도와 인구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적절한가, 그 도시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이 이런 대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아름다운가 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정된 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건축 설계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모델링도 해보고 음.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설계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도 이 부분이에요. 인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주택설계를 잘 알아야 이 도시 기반을 만드는 것, 생활권을 음. 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주거설계로 시작을 했던 저희가 이 입체 도시 공간 계획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제 특화설계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음. 생활권을 구성을 하고 그 생활권과 별개로 도시의 중점 공간이 되는 특화권을 설정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의 동력이 되는 부분들 음... 이제 상업이 있고 산업시설들 또는 업무 시설들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허권의 역할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경향 자체가 이차원적인그 이제 평면상에서 보게 되는 토지 이용계획 같은 이차원적인 토지구상에서 벗어나서 그 도시의 밀도와 복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음. 개발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순하게는 주상복합부터 시작해서 뭐 GBD 이런 부분들, 음. TOD라고 해서 그 교통기반 네.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역과 건물이 아. 입체 공간이 연계가 돼서 설계가 된다든지,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특허권 설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3차원적인 그 공간의 도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도와 밀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쉽게 유추할 수 있다시피 그런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 집약적이고 면밀한 그 브랜딩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신기술 ]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경제라든지 음, 자율주행 음. 자동차라든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PM이라고 얘기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음, 예를 들면 뭐그 단순하게는 그 전동 스쿠터 같은 것들이 요새 이제 공유 플랫폼을 그렇죠. 통해서 많이 네.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도시 설계까지도 자체적으로 네. 다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음.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어 주듯이 네. 수단들이 음. 어떻게 연계가 될 거며 어떻게 음. 그 관계가 조절이 될 것인지를 이제 도시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다양한 검토들이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 설계가 조금 더 집중된 결과물을 필요로 하고 그 도시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이 특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교통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 전반에 대한 그 흐름과 작동을 조율을 하고요. 점검하고 디자인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체 도시 공간에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체 도시 공간을 설계한다라는 그 뉘앙스에 대해서 제가 듣기엔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건축 주거 아파트를 설계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토목이 됐든 구조가 됐든 각자 이런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 입장만을 어떻게 보면 취하고 또 건축은 건축 설계적인 거에만 되게 집중해서 뭐 아이템에 뭐 어떤 특정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뭐위주소서 단위 세대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으로 도시 전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 갖고 있는 뭐 땅의 관계부터 해서 그 자연 환경 그리고 도시적으로 봤을 때뭐 교통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좀 집약적으로 다, 다 같이 종합해서 네. 2D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고 그렇지. 또 그리고 분야별로 도 어떻게 보면 음. 통합적으로 다 본다는 거잖아요 네. 한편으로도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할수 있는 그 장소? 그런 네. 사이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어, 입체공간 예.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지들. 대상지들이 실제로 있, 앞서 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최근에 그 청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기신도시가 예, 개발이 그렇죠, 삼기신도시, 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가까운 곳에는 이제 고향 창릉부터 시작해서 네. 남양주 왕숙도 있고 네. 서울 근교에 기존에 이제 1, 2기 신도시들 뭐 일산이나 분당이 조성이 됐던 것처럼 서울로의 출퇴근이 또 유리하면서 그 자체로 자생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순히 신도시의 역할이 베드타운 역할만 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냥 그 침상도시의 역할을 했다면 네. 지금 지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들이 이제 말씀하신 입체복합이 음. 집중화돼서 설계가 되고 있는 곳들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자족성을 갖춘다는 것그 음. 외부 도시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도시 내에서 그 산업이나 음. 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이나 이제 상업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집중화시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음. 있도록 도시를 구상하고 을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대부분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기 신도시들이 음. 그래서 이제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은 그런 부분들이 보통 공공주택이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의 아. 조성이 되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이 벌써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음. 우리가 어, 마주하고 있는 그 신도시 개발의 상황이고 이 서울 주변의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인력 유출이 서울로 많이 되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세종시도 그랬지만 어떤 지방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그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도시 계획을 할 때도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산업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다던가 그 자체로 이제 자생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을 해나가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도시개발의 방향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듣고 말했던 것보다 한 차원 더 이야기를 추가를 하면 자생한다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데요 기존의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 아니라 닌아 대상지들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그게 똑같이 인력 유출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그 도시가 자생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아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근데 그럼 아까 중간에 제가 공공이라는 말 들었는데 그럼 공공재개발을 하는 그런 3기 신도시가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해서 계획을 네.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신도시 개발 사업,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그 설계의 그 가이드라인이나 네. 또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네. 다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음... 그런 복합도 를 갖추고 도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음... 그 다음에 그 도시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동력을 갖추는 부분 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들과의 연결성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음. 예를 들면 뭐 SRT 열차, 같은 어. 열차나 네. 뭐 여러가지 그런 어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네. 기존 도시랑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빠른 교통수단과 더불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PM, 퍼스널 모빌리티가 음. 그 중간 사이에 도시 내부에서 내가 이동을 할때 어떻게 좀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음. 더낮게는내 생활권,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 네. 범주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보행 중심의 음. 도시를 만들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 구조의 이제 뭐 선형공원이라든지 음. 보행가로들로 연결이 되면서 편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그 자체가 어. 그 방향성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공공재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네. 관점이랑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재개발은 그래. 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제 뭐 밀고 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건 기존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서울이든 지방도시들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관점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음. 여기는 아예 이제 그 새로 짓는 음. 신축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에서 어. 얘기할 라고 하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음. 그래서 그 관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갖추고 있던 도시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네. 어떻게 다시 그 활성화되고 음. 어,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가도 중요하고 새로 생기는 도시도 당연히 이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또 살기 좋게 만들어지겠지만 네. 그두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그 연결적인 아. 부분까지도 그러네요. 고려를 많이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그냥 그거에, 제 일하는 거에 집중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네. 근데 뭐그렇죠 음, 거기에 네. 당연히 빗대서 이렇게 그쵸, 그쵸.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러한 분야,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네. 조금 더제 생각에 개념적이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금 지어진 곳이 있다라든가 음, 음. 제가 왜냐면 이 얘기만 듣고 실제로 그런 지역이 있을까 음. 자족을 하고 그런 네. 개념의 도시가 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음.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어, 뭐 네. 그런 피드백에 대한 얘기들? 참고할 만한 기존의 사례들이 있긴 해요. 음. 예를 들면은 뭐 기존에 지어졌던 분당 같은 경우에 네. 바로 옆에 지어져 있는 그 판교. 아 판교, 판교 같은 네. 경우에도 네. 분당이 주 생활권을 이루고 이제 상업 시설들이 모여 있다면 네. 판교는 그 옆에 이제 밀집으로 지어진 네. 업무 중심지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화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또 요거보다 바로 전 단계에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설계가 됐던 것들이 이제 뭐 세종시 음.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보시면 또 지금 서울이 갖추고 있는 또이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랑 또 다른 음.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긴 하지만 음. 그런 것들을 많이 다녀보면서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인 건 그래도 삼기 신도시 사업이 뭐 이제 주택 보급의 이유도 있겠지만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눈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현찬 님도 이전 인터뷰 영상 제가 보고 왔는데 네.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직접 눈으로 네, 이제 결과물을 그게... 확인을 못 했다는 게 굉장히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딜레마, 딜레마 <웃음> 같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직접 내가 뭔가 설계에 참여를 한 부분들은 눈으로 확인을 아직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근데 그게 더좀 두렵기도 해요. 네, 근데 네. 마, 이거는 조금 또 다른 게, 네. 지금 말씀하신 입체 도시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전까지는 시도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른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실험적이기도 하면서 실제 그렇습니다. 필요한, 제일 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 도시본부가 신설이 됐다그랬잖아요그삼기 네. 신도시 현상 같은 것들을 수행하고 추후에 이런 입체공간 계획을 하는 것들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신설 조직인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등장한 게삼기 신도시 공모 현상부터 등장을 했고 음... 뭐그 전부터 이제 논의가 되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실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합했던 게삼기 신도시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등장한 개념이고 네.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조직이 크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 대형 사무소들에서도 기존의 도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생소하실 수밖에 없고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생소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네.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것도 있고 네. 또 정리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으로 지금 음,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그쵸, 할 수밖에 그쵸. 없고요 그쵸. 네. 실질적인 일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그런 현상이 끝나고 당선된 이제 사무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각 업체들의 전문가들이 다 이제 전문 파트들을 맡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뭐 토목, 교통, 네. 또 도시 분야의 이제 엔지니어링, 지구단위 계획 업체들도 있고, 음. 뭐 이제 건축 업체도 당연히 입체 공간 파트로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문회의 같은 걸 합니다. MP라고. 음. 마스터 플래너 이제 그 약자인데 네. 제가 했던 사업까지도 거의 한 10번 넘게 그런 MP회의를 음. 주최를 했어요.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네. 초빙을 해서 그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회의를 주관을 하시고 그때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안건으로 음. 설정을 해서 그 MP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그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도위라고 음. 보통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면은 그 후속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음. 저는 지금 중도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LH나 네. SH 같은 아, 공공 발주입니다. 그쪽에 예,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이해를 해도 될거같요그 예. 아. 발주처는 LH? 음. 당연히 이제 그 대규모 사업이고 토목 사업 이게 그쵸, 선행이 그쵸. 된 다음에 네. 요게 결정이 되면 각각 이제 필지에 대한 것들을 음, 이제 음, 민간 음. 시행사나 이런데 분양을 음. 하고 할 거고 공공 필지 같은 경우에는 또 LH 자체적으로 공모를 내보내거나 이제 어 입찰을 내보내거나 또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도로도 네네, 있고 그렇죠. 공원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은 LH가 직접 음, 그런 음, 것들을 음, 조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민들 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저도 아파트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작은 아파트 분야이지만 아파트 안에서도 사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인프라적인 거나 그 안에서 생활을 할때 생활권 자체가 그게 학교 가는 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출근하는 길그 옆에 지역과 여기 지역과 지역과의 뭐 단절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통경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바람길이라든가 음. 이런 개념들을 사실 고려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주가 되지 못하는 맞습니다.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실제 도시가 돌아가는 그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설계를 볼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음> 좋은 취지이고 아무나 사실은 접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게 대형 사무소라서 할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보통은 어... 그 다른 업체들, 뭐 당선된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대형 사무소. 삼기 신도시만 봐도 네. 꼭 대형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규모의 사무실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설계 입체 공간 설계 파트로 참여를 해서 당선된 곳들도 그 직접 설계에 참여를 음... 하고 있고요. 어떤 규모의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이제 토목이나 어떤 도시 업무를 수행을 했던 그 엔지니어링사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굳이 대형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참여는 할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건축 설계만 하던 분들이 이거를 그냥 참여할 수 끼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음, 그나마라도 음, 음,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게 대형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대형사들도 참여를 할때 그런 작가 사무실이나 아뜰리에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아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을 아,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했었고요. 음, 그래서 재밌어요. 음,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네. 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사무실들이 같이 이제 작가 사무실들도 참여를 해서 음, 네. 내가 이 사람을 이러면서 보다니 하는 경우도 아, 있었고요. 네. 네. 지금 그정림 네. 사무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 어, 지금은 바로 시청과 남대문 사이인 네. 세종대로에 음... 위치해 있습니다. 괜찮? 그, 어 어떠세요? 거기 그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뭐 사실 좋아요. 그까왜 그러니까 좋았냐면 네. 어,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해서 살고 있긴 하지만 네.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이 본가가 일산이에요. 네. 그래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사무실을 음. 이제 고민을 했었고 음. 또 이제 당연히 대부분 좋은 사무실들도 관심이 많았지만 대부분 강남 쪽 아. 또는 이제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네, 그런 데를 네. 가게 된다면 네. 네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사무실 중에서 대형 사무소인 이제 정림 건축을 그그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 해와 다른, 그쵸, 해와에 다른 데 있었죠, 있었죠. 네, 원래. 그래도 네. 네, 거리가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또 음. 지금 편하게 이제 집에서 다닐 수 있었다는 게 좋고 음, 지금도 네.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서 네. 네, 괜찮게 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이, 주변이 네네네. 시청 주변이 뭐 워낙 인프라가 그쵸. 잘 갖춰져 있어서 일 끝나고도 사실 친구들 네. 만나러 어디로 서울 어디든 가기가 네.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맛집들도 꽤 많고요. 오래된 지역이니만큼. 그쪽 안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네. 네. 어떻게 보면 다들 로망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어. 누군가는 이제 강남대로가 그쵸. 로망일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 음. 강남대로를 이제 용인에서 학교 살때 아, 많이 가요 아, 사실 그렇게 예. 큰 로망은 아니, 아, 아니었을 아, 것 아, 같아요. 그냥 아마 대부분이 그렇술 먹으러 가는 같은데. 정도고, 예. 예. 걷고 답사하기 좋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쵸? 이제 강북 쪽이죠. 예. 음. 그런 의미가 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님이 이사를 하기 전과, 네. 또 후의 지금 생활을 두개다 경험을 지금 해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 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무실의 위치가? 장단이 있어요. 아 장단이 네. 있어요? 네. 그 해와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버스를 한번 타서 3호선 지하철을 타고 네. 다시 한번 마을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음... 따릉이를 타고서 살짝 안국역에서 아... 가야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길이 약간 번거로움은 있었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 해야, 해와 네. 대학로가 가지고 있는 그 동네 정서가 네. 굉장히 또이 캠퍼스 분위기도 있고 네. 또 맛집들도 많고 그쵸. 다니기가 너무 좋으니까 음. 근데 아쉽게도 저도 6개월밖에 해화에서 생활을 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그해 6월에 이제 시청 쪽으로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네. 한 그래도 1년 정도 4계절을 네. 다 경험해 볼수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가을이나 네. 겨울 쪽을 이제 해와의 그 분위기를 못 느꼈던 게또또 아쉽고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지금 느끼기에는. 근데 시청 쪽으로 오고 나서는 교통이 아무래도 더 편해졌죠. 음. 집에서 바로 음. 이제 시청까지 오는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은 꽤 걸려요, 한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음. 그냥 아침에 버스 타고 그냥 음. 편하게 앉아서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 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고 그냥 한시간 정도 눈좀 붙이다가 딱눈 뜨면은 회사에 도착해 있고 바로 오. 또 회사 앞에서 내리고 집 앞에서 음. 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지금 이사한 건물도 새 건물이라서 음. 또 깔끔하고 좋아요 장단점이 있죠. 네. 아,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어 어떤 사무소에서 어떤 본부에서 예.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뭐 네. 추가적으로 또 일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게또 있으실까요? 어, 뭐 기존에 이제 공공주택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현차님도 사실 도시본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저도 주상복합 설계를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도시 쪽에만 편향되고 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건축 설계에 참여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설계에 대한 감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고 네. 하다는 게 또. 시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지금은 부산쪽에 한 500세대 정도 규모 음. 되는 그 주상복합건물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오. 단순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종종 진행을 해요 저희가 상대하는 발주처가 이제 LH가 음. 주다 보니까 그 발주기관은 또 아니지만 LHI라고 LH 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어. 연구원이라고 근데 그곳에서 하는 연구들이 어, 실질적인 건축계획과 도시계획과 부합을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 LHI의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그 협력업체로 참여를 해서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실시사업과 연구 프로젝트가 병행이 되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개념이나 고민들이 어, 이제 제 제시가 되고 제안이 네네. 되는 경우에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음.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음. 뭐 시범단지를 만든다던가 음. 이런 것들이 실제 용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후속 작업을 기대하고 이런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축적인 접근들을 이런 개념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음. 점이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극사실주의로 예. <웃음> 접근하는 회사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예. <웃음> 현실에 예. 맞춰서 <웃음> 하지만 조금 더 말랑한 고민도 예. 같이 해볼 수 있다는게 네. 그 지금 일하고 있는 도시건축 본부의 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정님에 예. 대해서 관심이 예.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해요 정님에서 다양한 분야를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 네. 이제 어쨌든 나는 집을 설계하고 싶다 음. 주거를 설계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정님을 가고 싶다라고 음. 했을 때다 이제 공동주택 위주의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어 예. 알고 있으면 될까요 구자들이 어... 정님은 그 주택 본부 그러니까 네. 주거 설계 본부가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시건축 본부에서 그 주거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아예 그룹 단위로 저희는 이제 소본부의 개념에 가깝고 그룹으로 갔을 때 사그룹에서 이제 그 주거 설계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는 거는 다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간 사업이랑 음, 음. 공공 사업도 저희는 포션이 크진 않지만 공공 사업은 주로 도시본부에서 가져가게 되죠. 음. 아니면 이제 민간 쪽의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음. 신축 사업들은 다 이제 사구룹에서 수행을 하는데 종종 개인주택 의뢰가 들어오긴 해요. 오. 근데 그거를 수행하는 거는 공동주택 부서에서 수행하진 않고 일반 주택 음. 일, 일반 그 설계 본부 일반, 일반 설계 그룹 하죠. 쪽에서. 음. 담당을 해서 음. 그러니까 그런 주택 설계를 좀해 보신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가시는데 대부분이 그런 게좀 프리미엄 주택이죠. 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인 주택인데 그쵸. 약간 클라이언트가 그 클라이언트가 예, 좀 일반 개인이 예, 아니라 일반 거지. 개인은 아닙니다. <웃음> 어, 네. 뭐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음. 어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시행사의 음. 대표님이라든지 음. 뭐 그런 분들의 주택 설계를 하고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예, 되는 거죠. 많지는 않은 사례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전 대표님이셨던 이제 있는데 그 방송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예전에 러브하우스처럼 네. 그 주택을 개조해주는 음. 그 다시 설계를 해주고 뭐 리모델링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오. 그런 왕왕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작은 설계를 또 해볼 음. 수 있다는 기회도 있긴 합니다. 이게 쉽사리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특수한 케이스들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뭐한 번쯤 경험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음. 회사 생활을 또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규모상 회사 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동 주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기회일 수 있지만 음. 어.. 할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좀.. 다음 어, 이제..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이렇게나 힘이 듭니다 집에서 모니터로 연결해서 작업하다가 너무너무 졸리고 진짜 미칠 것 같은 졸음이 와가지고 내가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나 싶다가도 하,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누군가 이 영상을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러 또 갑니다. 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웃음> 그래도 누군가 재밌게 봐주길 바랍니다.